151문, 152문 죄의 경중에 대한 세 번째 내용입니다. 동일한 죄라고 해도 그 범죄한 사람이 누군가 또그 일을 당한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 죄의 그 징벌이 다르죠. 일반 그 재판을 할 때도 초범하고 상습범하고 다르고요. 이제 사회에 갓 나온 초년생 범죄자하고 또 이게 사회 지도국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범죄하고 같은 뭐 범죄를 할지라도 그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많이 알고 많이 그 사회적인 그 혜택을 누리고 그 지위를 갖추고 있는 사람에게 더죄 죄를 묻는 거죠. 아까 그 파생된 악하고 파생된 선에 대한 내,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파생된 악은 사실 타락한 아담 안에서 나오는 악이 각양의 형태로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웃에 대해서 피저물에 대해서 각양의 형태로 나타나는 게 파생된 악이 되고요. 파생된 선은 그런 지경 속에서 이제 구원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완전하신 선을 누려가는 자들이 이제 파생된 선을 하나씩 하나씩 경험해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분기점이 뭐냐면 중생이에요. 중생으로 파생된 악에서 그 벗어나서 파생된 선을 행하는 위치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상대적인 선이라고 하면 겉으로 보면 그, 그 선이라고 착하고 의롭고 선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동일하게 보일 수 있지만, 상대적인 관점에서는, 절대적인 관점에서는 완전한 차이가 있어요. 이방인들, 불신자들, 이교도들도 다 선을, 상대적인 선을 행하거든요. 근데 그걸 주님은 선하다고 하지 않아요. 그건 파생된 악이 될수 있어요. 일반 사회를 형성하는 데는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긴 하지만, 그게 본질적인 하나님의 나라, 회복된 나라의 그 모습으로서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거는 상대적인 선이라도 파생된 악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중생 해어도 사실은 실수가 많고 늘 실패하는 존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우리를 정죄치 아니하시고 그리 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고 이제 이전에는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그 파생된 섬에 대해서 그걸, 그, 그런 행위를 보시고, 어렵다고 여기시고, 또 잘한다고 독려하시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중생을 분기점으로 보면, 악을 행하는 사람, 중생치 못한 사람은 계속 악을 행하는 거예요. 중생한 사람은 연약하고 실수가 있어도, 이제, 그, 그 사람은 착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 이제, 사실 그 성경에 보면, 뭐, 그 솔로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뭐, 아브라함도 뭐, 마찬가지고, 모세도 그랬어요. 그럼, 그런 신앙의 위인들이 굉장히 실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현,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분명히 겪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이, 그 중생치 못한 사람들의 그 죄의 죄책과 죄 죄의 오염으로 말미암는 죄의 형벌 차원에서는 차원이 다르죠. 징계적 차원이 있는 거지만 중생자에게는.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징벌적 차원이에요. 징계하고 징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의 경중은 사실 사망에 이르는 죄나 뭐 완전히 성신회방죄 같은 그런 그런 것 속에서 죄의 경중을 사실은 생각해 볼 수는 없어요. 이 죄의 성격은 사실 불신자나 신자나 다 똑같은데 아무튼 주님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고 그리스도 고서 평가하는 그런 부분들을 잘 해야 돼요. 문제는 이제 이 진짜 중생한 사람인가? 그게 문제예요. 근데 진짜 생명이 있고 중생한 사람들의 특징은 늘 실수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보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늘 그,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는 탄식을 하지만, 생신의, 생명의 성신의 법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 소원과 열망이 있다. 그러나, 그, 중생치 않은 사람은 상대적인 선우 상대적인 종교성, 상대적인 도덕성, 상대적인 뭐, 정신, 정신적인, 저, 그런 선, 그런 것들을 잠시 잠깐 하지만 또제 제 길로 가는 거야 언제든지 언제든지 조금 비침을 받고 참여한 바 되고 뭐 그러다가 다시 세상이 좋아서 가버리는 거예요 <웃음> 그런, 그런 시각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고 한다고 하면 어떤 속성을 보이고 그래도 밖에 있는 속성을 내가 진짜 가지고 있으면 진짜 탄식하고 주님의 공유를 바래야 됩니다. 과연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행보하는가? 오늘 본문이 로마서 2장 1절로 29절인데요. 그 17절부터 읽겠습니다. 29절까지만 17절부터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가늠하지 말,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한 지 할래가 유익하나 율법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한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래는 마음에 알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웃음> 죄의 범한 그 사람과 관련된 파생된 악. <웃음> <웃음>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것들을 잠깐 그 복습을 해보면요 <웃음> 죄범한 사람과 관련해가지고 죄의 경중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첫 번째는 나이라고 했어요. 나이가 어린 사람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에 네, 그 죄의 경중이 다르고 근데 두 번째는 경험이나 은혜. 경험이 많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하고, 경험이 부족하고, 은혜가 없는 사람의 그 죄의 경중은 달라지는 거죠. <웃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웃음> 어, 소명과 은사, 그리고 위치와 직임의 직임과 관련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죄의 경중이 달라져요. 그 사람이 어떤 소명을 가졌고, 어떤 은사를 가졌고,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그 직분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범한 죄가 이제 그냥 일반 평, 일반 성도들이 짓는 죄하고, 또뭐 직분자가 진, 소명을 받은 직분자가, 은사도 많이 받은 사람이 짓는 것하고는 죄의 경중이 달라지는 거죠. <웃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네, 내용, 우리가 이제, 이제, 공부할 건데요. 네 번째 내용은, 그, 본을, 그 보여, 본을, 보여야 될 사람이, 이제, 그 죄를 범하는 경우, 또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지도급에 있는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경우, 그 죄의 경중이 달라진다. <웃음> 그, 이제, 나이와 관련해서, 그, 대우림 문답 127문을 읽었는데요. <웃음> 그 127문답을 같이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드려야 할 공경은 무엇입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드려야 할 공경은 말,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높여야 할 대로 높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감사하며 그들의 덕행과 미덕을 본받고 그들의 정당한 명령과 의논에 대해서 즐거이 순종하고 그들의 징계에 대해서 마땅히 복종하고 그들의 여러 신분과 그 지위의 성격을 따라서 그들의 인격과 권위에 충성하고 변호하고 유지하며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사랑으로 덮어주어 아래 사람이 위 사람과 그들의 통치에 대해서 영예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그 수평적 수직적 관계에서 최정점에 계신 분이 낮아지셔갖고 그 수평적 관계를 이루셨잖아요. 그러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수평적 관계를 누리게 하셨는데, 근데 그 수평적 관계를 누린다고 할 때, 기존의 그, 질서를 무시하고 누리게 하는 건 아니에요. 기존의 질서 가운데 직분자가 있고, 부모가 있고, 선생이 있고, 뭐, 이제, 유교에서는 군사부 일체라고 하는데, 그렇게 있고 또내 위치가 있어요. 내가 자녀로서의 위치, 또 학생으로서의 위치, 백성으로서의 위치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윗사람은 윗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당하는 일이 있고 아랫사람은 아랫사람으로서 당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랫사람의 책무가 있고 윗사람의 책무가 있어요. 윗사람이 잘못한 것은 주님이 그... 상전으로서 징계하시죠. 근데 아랫사람의 그 잘못은 또 그, 우리 연약한 사람을 세우셔갖고또 포상하기도 하고 또 징벌하게도 징계를 하기도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그 하나님의 경영 방식을 잘 이해해야 돼요. 특별은총으로 우리가 다 수평적 관계가 됐지만 이그 일반은총 가운데서는 분명히 그 질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질서 속에서 서로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와서 두들겨 패도 그 아버지에 대해서 대들고 뭐한거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아버지가 잘때그 발가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그, 그 아버지가 그 온전히 서기를 위해서 그 자기 그 사랑을 다 보여야 되죠. 그, 그게, 그게 굉장히 왜 그러냐면,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에서 항상 생각을 해야 할 때가 있다고요.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질서가 사람이, 이걸 사람이 세운 질서라고 생각하면 다 말을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언어가, 언어가 굉장히 달라져야 된다. 그 그것이 이걸 사람의 관점에서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래야 볼게 보여지고 말할 수 있을 것을 말할 수 있고 그또 들을 수 있는 걸 듣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미 세상 것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으면 그 들을 것도 볼 것도 그뭐 전혀 말할 것도 제대로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죄의 경중을 자기 위치에서 항상 받는 게 중요하죠. 내가 그걸 아는 것으로, 아, 윗사람이 어떻게 잘못했을 때, 뭐, 어떤, 어떤 죄가 되는구나. 그걸 알고, 아랫사람이 알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걸 그 상대의 연약한 점을 알고, 아랫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고, 또 윗사람은 윗사람으로서 함부로 이제 그 권세를 그 남용하지 않고 그죄 자녀들이 뭐 노화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아주 지혜롭게 그렇게 잘 자기 생물을 다해야 돼. 그런 걸 떠나서 이제 그 이제 남용하고 오용하면 그 죄가 이제 나이에 따라서 또 각자 위치에 따라서 그다 달라지는 거예요 죄. 이 경험이나, 뭐, 은혜, 뭐, 다 마찬가지죠. 이게 다, 분류는 해놨지만 우리가 알기 쉽게, 이게 다 유기적인 거예요. 뭐, 나이하고 소명, 뭐, 이런 거다뗄 수도 없고, 또, 은사, 직분도, 뭐, 경험, 이런 것도 뗄수 없잖아요. 다, 또, 본을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인도하는 사람하고 지임하고또 따로 떼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기 쉽게 위해서, 알기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류해놨지, 사실은 다 유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 그런 예, 죄범한 사람과 관련돼서 파생된 악이 어떤, 어떤 것이 있는가, 이를잘 헤아리고, 어, 우리가, 이제, 내 위치에서, 내, 그냥 내가, 그, 자녀의 죄 때문에 내가 심판받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자녀가 잘못됐으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심판받는 거지. 예?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심판받는 거 그런 건 없어요. 부모의 죄의 영향권 안에 있으면 그 죄가 그, 계속 내려가겠죠. 예? 3, 4대까지 내려가죠. 근데 그 은혜는 또 영원히 있다고, 아이고 이게 이게 꺼졌네 이제 은혜는 영원히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웃음> 그 주님의 그 사랑이 그 주님의 그 엄청난 에,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 항상. 죄에 파생된 악을 우리가 따져 볼 때도 그내 위치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면 죄의 경중의 문제에 끼지 않는 거예요 사실 파생된 선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늘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고요, 교만하지 않아야 되고 많이 받은 자로서. 또 먼저 받은 자로서 그 책임을 잘 감당해야 돼니다 여기 지난 시간에 읽었지만 사실 IRC가 얼마나 한국 교회 안에서 그 은혜를 입었나 바른 교회상과 바른 인간상 그런 것들을 미리 다 받았잖아요. 어떻게 살아가는 게 성신의 인도를 쫓아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가 그걸 60년대부터 받았으니까 다른 교회들이 깜깜할 때 그걸 받았으니까 나름 선지자적 그런 사명이 있었다고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근데 그거 가지고 마음을 높이면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을 높여서는 절대 오히려 내가 먼저 받은 자로서 많이 받은 자로서 그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봉사하고 섬겨야지. 그래야, 그래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온전히 쓰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그, 그것이 아니면, 이거는 내가 나 잘났다고 하는 것밖에 안 돼. 이, 교만한 거죠. 내가 더 많이 받고, 더 좋은 거 받았어. 내가 좋은 환경 속에서 내가 이런 은혜를 누렸어. 그래가지고, 뭐, 결과가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인격적인 열매, 관계적인 열매를 위해서 또 회복에 대한 참된 정체성을 위해서 그 먼저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으니까 그걸 잘 누려가는 게참 중요한 거예요. 소명, 뭐 어, 은사 위치 또 책임. 그 그런 걸 생각할 때 그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늘 생각 이게 자기 위치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그렇게 누려가면 그 아주 이죄 경중의 문제에 걸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본이 되는 사람일 경우 이 사람이 이제 범죄자가 이런 경우, 이제 범죄자의 경우 마지막 죄인 거죠. 범죄자의 경우. 아까 이제 로마스 17, 2장 17절부터 14절, 24절까지 읽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먼저 많이 받고 누리는 사람들이 범죄하면 이방인한테도 욕을 먹는다. <웃음>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서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의 그 반대급부를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그 불신자들이 내가 너 같은 행위가 있다고 그러면 할 말이 뭐가 있어요? 그 사단도 아는 그 정도의 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극단적인 비교인데 아무튼 그렇게 본이 돼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행함이 없이 그 그냥... 외형으로만, 그, 형식으로만, 그렇게, 저기, 그, 꾸미고 있고, 삶이 안 바뀌면, 이그 사람은 파생된 악을 계속 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추하게 되는, 아주 추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을 자랑하면서 스스로 율법 없는 이방인의 선생으로 자처합니다만 그 자신이 율법을 위반하는 까닭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게 하였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실이나 그 때문에 이방인의 선생 노릇을 할수 있게 된 것이 모두 하나님이 주신 특권임에 분명합니다. 로마서 9장에서도 사도 유대, 어, 사도가 유대인의 특권을 분명히 얘기하죠 9장 4절로 5절에 보면 저는, 저희는 는저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댐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오 육신으로 하면 그리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게 특권이죠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그들을 소유한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고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으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답게 하나님을 가까이하였고 사명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율법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4장 7절로 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하신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되는, 선포하는 되는선포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어마어마한 걸 받은 거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내용 하나님의 그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 그, 그 진리를 다 받은 건데 얼마나 이게 그런 나라가 어딨어요 다 깜깜아가지고 우상숭배하고 각색정역의 종로로 타고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을 아주 다 행하는 그런 존재들인데 이제 거기서 권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워 아주 큰 나라라고 한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느 민족도 누리지 못하던 그런 특권을 받았습니다만 사도는 유대인들이 도둑질과 가늠과 신사 물건 훔치는 죄를 범하였다고 책망합니다. 도둑질이나 가늠은 특별히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은 신명기 7장과 관련된 듯합니다. 신명기 7장 25절로 26절에 보면,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을 불사르고,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워건데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율법에 들까 하노니, 이는 내안님 여와의 호 가증이 여기시는 것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까, 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진멸당하는 것이 이게 헤렘법이잖아요헤렘법 헬앤법. 완전히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문화 얘기했는데 문화 얘기했잖아요 가난의 문화는 철저히 쓸어버려야 돼요 창의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가난 지경에서 누려가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고 그 목적하는 것을 다 쓸어버려야 돼. 자기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다 자기 행복과 장수, 부귀영화 아니에요? 이걸 다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진짜 부요한 게 뭔지, 예, 진짜 그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를 이방 사람들처럼 어떻게든지 챙겨놓고 욕심 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 이스라엘이 그 법을 따라서 그 하나님 나라 문화를 건설하지 않아서 토하여 내침을 당했잖아요. 원래 그그 그, 그들을 토하여 내치게 하는 도구로 이스라엘을 쓰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사상에 물들어 버리면 그들도 토하여 내쳐버리는 거예요. 그 문화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혀 다른 문화를 형성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그, 그, 문신 문화, 가나안의 무슨 화장 문화, 가나안의 그 자기, 자기, 그 행복의, 쾌락의 문화, 이런 것들을 다 없애야 돼요. 진짜. 그, 그 그걸 헤렘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 선주민이 조각한 신상을 불살아야 됩니다. 탐심으로 다그 바알 신, 아세라 신다 세워 놓고 있었잖아요. 예? 각양의 신들을 그걸 다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성소로 삼으신 땅에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둘 수가 없습니다. 불태워 버려야 됩니다. 불태워서 남은 것, 즉 은이나 금, 여호와의 것이므로 여호와의 성소에 두어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이런 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 드리려고 교제하려고 써야죠. 아까 그 홀로코스트를 얘기했는데, 음. 그 홀로스, 카스투스 이게 두두 두 말의 합성어예요. 전체로 태우다. 전체로 태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체로 다 태워서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안하고 수전로 같이 살고 말이죠. 네?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공산주의자 같이 자기네 나라밖에 모르니까 이게 홀로코스트 됐어요, 하나님. 참 이게 이게 참 무서운 일이. 이건 그건 뭐 우리랑 아주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여전히 자기 것을 탐하고, 자기 꿈을 실현하려고 하고, 자기 행복을 추구하고, 자기 스스로 어떻게 행복 부귀영화를 누려보려고. 무병장수, 부귀 영화 무병장수가 세상에 최고잖아요. 그걸 누려보려고, 그걸, 그거에 현안이 돼가지고. 그러면 세상 사람이죠. 안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가난한 사람들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해가지고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이제 흩어져서 나라가 그, 종말적 그런 심판을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종말적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흩어져가지고 그냥 수전노 같이 공산주의자 같이 자기네들만.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아무튼 정치적으로 그렇게 압살을 당한 거지만 독일 게르만 게르만주의 그 백색 아리안주의라고 하는데 그런 걸그 그런 거에 의해서 그반 인종 차별 받고 반 유대주의적인 그런 반 공산주의 독일이 공산주의가 아니었어요. 독일은 전체주의였어요. 전체 사회주의. 그래서 저희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때 소련하고 싸웠잖아요, 소련. 소련하고 싸우다가 결국, 그, 겨울에 그 전쟁에 실패하는 바람에 완전히 이제 43년경에 그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치당에 33년부터 45년, 12년 동안 죽인 인원이 그 전쟁으로 죽인 인원이 2천 몇백만 명이에요. 군인들, 민간인들이 뭐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죽었는데, 그 중에 인종학살, 인종차별로 학살된 사람은 1 1 0 0만이라 동성애자, 또, 로움이라고 그래가지고, 인도, 인도, 인도, 인도족들. 그, 또, 집시족들. 이게, 이건 인간이라고 볼수 없다고. 아까 우생학을 얘기했지만, 그래고 그 스스로 그냥 우생학적인 차원에서 스스로 높여가지고 다 인종 총, 청소를 했잖아요. 무서운 그 기독교, 기독, 그 우의 기독교 주의를 없고 말이죠. 그렇게 그런 일을 했어요. 참 무서운 일을 했는데. 아무튼 그, 그 독일이 그, 그 루토의 후예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변질이 됐는가 참 무서운 일이고 또 유대는 이쪽 뭐야 유대인들은 또뭐 아브람과 모세와 다윗의 후세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됐나 이게 이게 진짜 다 버리고 시작하지는 않아서 그래 헤렘법으로 다 버리고 시작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다 도둑질하고 가늠질하고 또 그 거룩하심을 침해하고 말 뭐, 각종 규례들은 다 폐하고, 폐하고, 율법의 근간을 다 무너뜨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율법을 철저히 위반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 사도는 이 일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에서 52장 5절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기록된 바와 같이 그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 예언은 이스라엘이 배도하여 이방 땅에 포로 잡혀가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요컨대 바울 사도가 지금 유대인의 죄를 책망할 때 이스라엘의 멸망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2장, 2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유대인은 예, 주 예수와 선자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없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뭐, 아까 피장 심원과 교제하는 것도 안 되고요. 이 고넬료가 보낸 이방인들을, 그, 적대해서도 절대 안 돼. 이 사람들 법으로 보면.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법이 아니었는데, 이 사람들 스스로 그 유전으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걔보다도 더 못하게 여긴 것.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스스로 차별하니까 차별된 거예요. 스스로 차별하면 차별돼요. 이제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차별되겠죠 주님이 평화, 저, 수평기 하는 거를 스스로 가진 걸 가지고 차별을 해버리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유대인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방인의 인도자가 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만 그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위반한 까닭에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실과 거기에 따른 책임에 관해 생각했습니다만 우리야말로 이런 두려운 역사 사실을 반명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신성한 의무를 소홀히 여기거나 나아가 죄를 쉽게 생각한다면 세상을 덮치고 있는 배도의 물결을 결코 이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배도의 물결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그 물결이 휩쓸려 떠내려간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 문화를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세상 문화를 배척해야 되는데 세상 문화를 다 끌어들여요.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틀림없이 이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겠습니다만 그러나 교회는 두려운 현실에 떨어지고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만 지금이야말로 죄를 철저히 멀리해야 합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 죄를 멀리해야 되고요.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제 의를 행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모든 그 사상, 이걸 다 벗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문화를 건설할 수 있어요. 음. 이 문화라고 하는 게참 중요해요. 그냥 뭐 입술로만 믿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문화라는 게 뭡니까? 한 사회의 개인이나 인간 집단이 자연을 변화시켜 온 물질적, 지적, 정신적 과정의 산물을 문화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사실은 문화라는 말을 정의하기가 참 어려워요. 한 사회의 중요한 행동 양식이나 상 상징 체계, 세계관, 사회 사상, 가치관 행동 양식 인간 그뭐 이런 문화관은 교양 문화 무슨 또 음식 문화, 생활 양식 문화, 예술 문화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정치 문화, 사회 문화 뭐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게 행동 양식으로 그러니까 분명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그 행동 양식, 생활 패턴이 있어야 돼요. 그게 문화예요. 결코 세상을 따라가면 안 이게 문화의 지배를 당하면서 문화의 세상 문화의 지배를 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문화를 전파할 수 있겠다. 이건 전혀 이게 문화가 우리 그이 사실 기독교 문화가 가장 고차원적인 아주 곧 아주 고상한 그런 문화인데 이게 흘러넘쳐서 들어가게 해야지 세상 문화를 끌어오면요 이게 다 망하는 겁니다. 해령법으로 다 치우지 않고, 그거 즐기고, 아, 그래도 뭐, 뭣도 좀 내고, 그래도 좀 좋은 것도 먹고, 아, 그래도 즐길 거다 즐기고,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이건 최소한의 그 지,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가면서, 우리는 문화 파괴자, 주의자가 아니라요, 역동적으로 고상한 문화를 그 더욱 널리 전파해야 될. 문화 창단의 역군이라니까요, 우리가. 그거를 안 하면 세상 문화에 잠식되고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신자로서의 그 존재 가치와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물질관, 세계관, 교육관, 뭐, 뭐, 다, 가정관, 다 들어가요. 그게 다 문화라는 말을 포함시켜가지고. 그, 표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창의적인 문화고요. 주님이 애초에 목표하신 문화. 문화 강국이 되어야 돼요, 신자들은. 문화 강국 속에 있는 사람들이 돼. 세상 문화에 잠식돼서 지배받는 사람이 그게 이제 소음, 그 본을 보이는 그게 이제 본을 보이는 거지. 다른 사람을 인도할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자나 못 배운 자나 그뭐 학식이 있는 자나 뭐다 그런 사람들을 선도해야 될 사람들 아니에요. 그걸 뭘로 문화, 언어나 사고, 모든 가치관으로 선도해야 돼요. 성경적 가치관으로 회복된 인간상과 사회상을 누려가는 그런 그런. 그게 흘러 넘치도록 해야지. 세상 을못 누려가지고 그냥 안타까워가지고 그거 하나 더더 더 자식들한테 입히게 하려 고 그거 안되안 안 되는 거죠. <웃음> 지금 한자 전쟁 중인데 그 개인의 사욕을 취한 아간과 같은 거예요. 그런 범죄는 당진. 이제 이제 두 번째 그. 피해 당한 당사자와 관련된, 파생되나. 이게, 범죄자가 아니고, 범죄 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그럼 그, 여섯 가지가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성부 하나님. 둘째는 성자 예수님. 셋째는 성신 하나님. 넷째는 부모. 다섯째는 가까이 있는 사람. 여섯째는 성도들. 이게 이제 이 대상에 따라서 죄의 경중이 달라진다. 내가 죄를 범했다고 해도 나의 위치에서 내가 받는 죄의 경중이 다르고, 그 죄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대상에 따라서도 그 죄의 경중이 달라진다. 셋은 삼위 하나님이고 나머지 셋은 여러 사람입니다. 첫째, 이제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과 그분을 향한 예배를 직접 거스르는 경우 첫째의 경우는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과 그분을 향한 예배를 직접 거스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야 할 표현이 직접이라는 표현입니다. 모든 죄가 결국 하나님을 거슬러지는 것 아닙니까? 소일림문다1 3문에서는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거나 그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했고 하이델베르크 요림문다 1 1문에서는 죄는 지극히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어미를 거슬러 짓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내가 친구에게 거짓말을 했더라도 거짓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것이고 개명을 내리신 하나님을 거슬러 행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자체로는 최고의 형보를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편 51편 4절의 말씀도 봤지만,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내가 지은 죄가 하나님께만 지었다. 죄를 지었다. 그내 위치가 어디고, 그그 그 위치에서 지켜야 될 법이 누구고 그그그 그, 그 법을 가지고 섬겨야 될 하나님이 누구고 이걸 아니까 하나님께만 범죄했다고 말을 한 거예요. <웃음> 거기에 기준이 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죄라도 지역의 형벌을 받게 다 합당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범하고 누구에게. 또 직접 회를 끼친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죄를 대수롭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슬러 행한 중대한 것으로 여기고 회개해야 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죄가 직접 누구를 대하여 자행되었는가 하는 측면에서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거슬러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대여름답은 엘리 제사장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의 죄를 예로 듭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에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면 이건 심판당하기로 작정된 사람 상황 그 상황 속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웃음> 홈리와 비네아스도 여호와의 제사장입니다만 여호와의 제사규례를 위반하여 하나님을 멸시한 악한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레위기 1 1장에서 7장까지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규정을 해놓았지만 이두 악한 제사장은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감히 그 규례를 어겼습니다. 특별히 화목제 규례를 어긴 것이 사무엘하 2장 12절로 17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화목제를 드릴 때 먼저 하나님께 기름을 태워 연기로 바꿔드리고 이어서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과 아론 가문에게 각각 왼쪽 뒷다리 그리고 가슴 부분을 돌리고 나머지는 어 백성이 하나님께 받아서 함께 나눠 먹게 되는데 혹시 제사 드린 사람이 부정한 상태에서 이 여호와께 받은 성물을 만진다든지 하면 아예 여호와께서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을 태워 드린 곳으로 제사 절차가 모두 끝나는 게 아니라 백성이나 제사장이 여호와께 받은 음식을 정당하게 먹는 것으로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동기 동기부터 그 시작 진행 또그 결과까지 다 마무리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홈리와 비나스는 모세율법대로 자기 몫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백성의 음식을 먹기 위하여 고기를 삶을 때, 자기 사환을 보내가지고 세살 갈고리를 찔러서 나온 것을 가져갈 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름을 태워 연기로 바꾸어 드리기도 하는, 드리기도 전인데, 삶은 고기는 싫고, 날고기를 달라고 강짜를 버렸습니다 이는 제사 규례를 근본적으로 어기는 것입니다. 백성이 제사장의 중보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룩한 일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이게 자기 위치에서 제대로 할 일을 하나도 안 하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자기 백성을 만나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노욕게 만드는, 이스라엘 위에 진노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엘리는 두 아들의 죄가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할 수있느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범죄 직접 범죄한 것은 더욱 악한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과연 엘리의 두 아들이 심히 악한 죄를 지을까 달게 하나님께서는 언약궤와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하시고 많은 백성이 전장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비누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으면서 이가봇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짓고 세상을 떠난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셨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비누하스의 아내는 그래도 좀뭐 각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군요. 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교제가 끊기는 거예요. 마치 아주 그냥 어마무시한 어마 일인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타성에 붙은 대로. 이런 점에서 오늘날 교회가 안식일 규례를 쉽게 생각하는 풍조는 매우 우려할 만한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식일 정신을 우리 우리가 주일에 누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안식과 주일에 그 천학재 목사님 그 책을 다 공부했지요. 오래 전에 공부했습니다. 그걸 볼때 이제 율법적으로가 아니라 복음적으로 그 우리가 안식을 그 저, 저, 주, 주일을 그 안식일의 정신을 따라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누려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 그거, 이거 어마어마한 죄인데, 아무렇지도 않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주 5일째 시행으로 이전보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주체가 아닙니까? 큰 교회는 아예 휴양, 휴양지에다가 예배당을 만들어서 교인들이 주말과 주일을 자유롭게 보내도록 방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금요일 날 떠나면 저기 주일 날 저녁에나 올 거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가게 하잖아요. <웃음> 금요일. 그것도 안 되면 거기 놀러 가는 자, 교인들이 자주 놀러 가는 데다 아예 그냥 지성전을 하나 세워놓고 거기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게 그냥 그 예배준수지 주일성수가 아니에요 예배준수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과 북미의 교회들도 긴 바캉스를 떠나는 교인들이 많아져서. 어, 여름철에는 교인석이 텅텅 비기도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주일 예배를 한동안 쉬기도 합니다. 이제 같은 어딜로 움직이면 그쪽 교회, 교회에 교회 같은 그런 형제 교회나 같은 교단에 교회를 찾아가는 게 맞, 맞죠. 그렇게 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잘안 되는 거죠. 이, 이 시대, 이는 이 시대에 주님의 교회답게 서나가는 길에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 않는다고 할지라도 혹시라도 다른 교회보다 낫다고 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상태를 늘 비추어 보면서 회개해야 할,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를 높이려는 성향이 뼛속같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살피지 않으면 금방 교만한 마음을 먹게 되고 교만한 마음을 먹으면 범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절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잠원에 보면 이 교만에 대해서 경고를 열한 번이나 11번. 직접적인 교만의 말을 써서 뭐 열한 번이나 호하께서 미워하시는 죄, 교만은 또 폐망의 선봉이고 예? <웃음> 등등 예. 이 교만한 사람 여기 지금 우리가 아까 시편 40편 4절에서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룩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건 그러니까 주님의 속성을 따라서 죄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 복이 있다는 거죠그 다음은 직접 하나님의 속성을 거슬러 범한 죄는 더 가중, 가중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알리실 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 성품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다르신 분이라는 사실이 혼이 드러납니다. 가령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언약을 맺으실 때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신데 이 거룩함이나 자비함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다르시다 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속성인 반면에 자비함은 우리 인생 중에도 발견되는 것입니다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인생의 자비함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인생 중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자비함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됩니다. 자기가 조금 동정하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걸 마치 또 하나님이 내신 결과인 것처럼 딱 포장해가지고 자기를 높여버리면 안 된다 이 그런 질이 주님 주님 주님이 동 우리를 자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거요 자비를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자비를 베푼 거예요 우리 피조물끼리 자비를 베푸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물들이 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내전하고 포장하고 그 위선이 되는 게 아니야. 그게 위선이 되죠. <웃음> 둘째로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존재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떠나서 하나님의 존재를 주장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토를 통하여 우리에게 얼마나 자비하신 분이신가를 드러내셨으므로 우리는 그리토를 통하여 자비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뿐입니다. 겨우 보고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이 다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듣고 고백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떠나서 하나님은 인간과 달리 무한하신 분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무한히 용서하신다, 누구든지 용서하신다 하면 하늘,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주장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철학적 주상입니다. 다소 어려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드린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멸시하는 것은 곧그 속성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거스르는 죄는 곧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우리 죄 고백서가 증거구절로 로마서 2장에서 인용하고 있어서 그 구절을 통하여 이 주제를 간단히 살펴보면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남을 판단하는 이 사람을 향하여서 이 책망의 말씀이 나가는 건데, 너라는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하여 베푸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얼마나 인자하시고 길이 참, 인내하시고 참으셨는지, 길고 긴 구약 역사가 웅변적으로 진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이 내용이 바로 우리가 부양역사를 배우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잘 보이려고 말이죠. 형식과 그 제도로 위선을 떨었는데 주님은 그 개의치 않고 언약적 자비, 선택적 궁율 이런 걸 베푸셨죠.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여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언약을 연약을 용납하시고 그들의 죄를 길이 참으셨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방인들보다 본질적으로 뛰어난 줄로 생각하고 그래서 높아진 마음에 자기들도 똑같이 죄를 지으면서 다른 사람을 감히 판단하였습니다. 사도는 유대인의 교만한 마음과 판단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어, 엄히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 두려운 죄인지 그 다음의 말씀이 생생하게 교훈합니다. 2장 5절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 우신 판단이 나타난 그날의 이 말, 진노를 내게 사는도다 유대인이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니냐고 자기를 높여 판단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받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먼저 70년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경고이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심판에 대한 경종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경고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강건로 불궁유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이 두려운 말씀 앞에 겸비 엎드려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을 받아 진노를 받은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언약 백성들이었습니다. 언약 백성인 까닭에 이방인보다도 하나님의 고룩한 속성에, 속성에 늘 접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서 드러나는 자기들의 무자격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납하심 앞에서 자기들의 죄가 얼마나 지독한지를 고백하며 그 길이 참으시는 동안 속히 자기 죄에서 돌이켜야 마땅하였습니다만 그러나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자기네 특권을 주장하면서 교만하게 다른 이들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위선자로서 예, 오늘날 알미니안들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자기가 좀 열심히 해 가지고 뭐 업적을 내 가지고 어, 그, 그걸 공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신약 백성들도 얼마든지 이런 두려운 자리에 떨어질 수 있다 하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길게 그반 유대주의 반그 인종주의 반 공산주의 그게 왜 나오게 됐는가 유대주의, 유대인들의 그두 가지 나쁜 이미지. 수전, 악덕 수전놈. 예? 예. 돈밖에 몰라. 예, 하나님의 백성이. 그걸 써, 야 되는데, 돈밖에 몰라. 쓸줄 몰라. 그리고, 자기네들끼리만 써. 자기네들. 그것 때문에, 이게 이게, 총지기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하게 했는데 그안 하고 말 자기네들만 하알의 미랄처럼 도도하게 에? 자기 잘났다고 한거야 그래서 어, 엄미로운 심판을 받게 된 거지. 그 음. 아예 뭐 유대인니까 이 그렇지. 우리도요 가만히 보면 유대인보다 더한 구석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 다못 받고 그랬지. 우리는 다 받았다고 하면서 그래요. 그게 더 겸모한 건 아닙니까? 그리 또안에서다 받았다고 해 놓고 절대 수전로 가지, 살아가는. 자기 탐욕을 다 버리고. 그게 참 두려운 일인데, 거짓 위선이에요. 말씀을 뱉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거스르는 죄가 뭐는 말인데 다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거스르는 죄는 하나님 앞에서 더 악한 것입니다. 말라기 1장 14절을 보면 때 가운데 주컷이 있거늘 그 서운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니 나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임금이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대미인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다 이게 순결한 걸로 혼상을 해야 되는데 항상 흐있는 걸로 인색하게 억지로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즐기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그게 사기, 이게 사기 치는 거지. 하나님을 사, 하나님 앞에 사기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전체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로 들여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면, 그, 그, 모든, 그, 그, 뭐, 그, 양, 양에 상관없이, 그건 악한 거지. 서원제, 서원제는 번제나 화목제로 드리는데 이 경우는 대단히, 아이 경우는 아마 번제였던 듯합니다. 번제는 가죽을 제외하고 전부 드리는 건데 다 불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존재 전부를 하나님 것으로 인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서원제로서 번제를 드리는 것은 그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써주신다면 제가 저의 짐승 우리에 있는 수컷을 서원제로 드림으로써 평생 저의 전부를 하나님의 뜻에 드리며 살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서원을 하는 것은 대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사람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가령 아들을 주시면 그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고 서원할 때 번제로서 서원제를 드렸던 것과 같습니다. 그냥 아들이 없어서 억울한 게 아니고요. 메시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후사는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이에요. 그게 없어서 탄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다 드리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자기 개인의 무슨, 아, 없는 집에 그냥 아들 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서, 운한게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땅의 일이지. 그고 그렇게 하는데, 서운하는데도 다 드려서 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하나님의 백성의 헌상 정신은 다 드리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안 되면, 아무리, 뭐, 아나니아 사피처럼 그 집을 팔아도 속이 문화인데요. 정직하게. 서원제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웃음> 참, 그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헌상을 해야 된다. 헌상의 정신. 전체, 전체로 드려진 존재로. 근데 그거는 누가 하냐 그리 또한 연합, 그리와 연합된 자만 할수 있다. 그리또와 연합된 것을 스스로 파괴하는 일을 하면 얼마나 그 불쌍한 일? 그리도와 연합된 걸 스스로 파괴하는 거잖아요. 그냥 흉내만 내는 거는 그냥 뭐, 맞이 못해내는 그거는 하나님이 뭐, 안,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예배를 예배를 드리는 건요늘 말씀드리지만 일주일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고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일주일 동안 탱자탱자하고 그냥 세상과 어울려서 놀다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예배 드리는 거는 이거는 혼상의 정신이 아예 다 없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벌이 무서워서 유대주의자들이 형식을 꾸민 것처럼, 그러고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한 게,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한다.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는 건데, 다음에 이제 성자 예수, 성신 하나님, 또, 또 부모, 가까운 사람, 또 성도들. 피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빠져나갈 균형이 없어요. 그 우리가. 죄 죄를 쳐놓고, 이건 그러니까 두손두발다 들고 주님 내죄 뜻대로 살겠습니다. 뭐. 그게 진짜 행복하고 자유로운, 진짜 구원을 누리는 삶. 그러면 언어가 달라지고요, 생활이 달라져요. 진짜, 진짜 기쁨이 있고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